이어서 이 우리 경영 뭐 지휘 조정 이쪽에서 리더십 자, 이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 이 얘기입니다. 자, 글자 그대로. 우리가 경영을 위해서는 그 경영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경영 목표, 그 어떤 조직이 왜 조직이 만들어졌느냐. 그 조직 설립 목표, 목적, 목표에 이제 그 경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결국에는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은 누구가 합니까? 사람이 해야 돼. 사람이. 그러면 은그 리더가 구성원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하느냐. 그 과정을 사람을 다루는 걸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그 사람 다루는 것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되느냐 그 다음 리더십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좋은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를 하는데 <웃음> 어떤 경영자는 아, 리더십이 좋더라. 그렇지 않더라. 그럼 리더십을 이 리더십이 나오는 에너지원이 소스가 어디일까? 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게 특성 이론입니다. 리더의 특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1940년에, 40년대에 이제 연구되기, 연구해 보니까요. 자, 성공한 리더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에 이해가지고, 자, 그 리더가 신체적으로 아주 뭐 조건이 좋더라든지, 외모가 출중하게 뛰어났다. 아니면 사회적인 신분이 아주 좋은 신분이더라. 아니면은 개인의 어떤 감정적, 뭐, 안정감, 화술, 뭐, 사교성. 자, 이런 것들의 개인의 특성에 의해서 리더십이 나오더라. 이런 주장이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공이 갈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자,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은 특성이 리더의 특성에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제 보니까 추진력. 당연히 리더가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통솔의지가 뚜렷해야 됩니다. 당연해요. 그 다음 리더가 정직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리더가 믿을 수 없고 정직하지도 않고 아주 성실하지도 않고 이런 리더의 리더가 있다면 그 리더십이 나올까? 안 나올 거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리더의 특성에, 자, 이런 특성들 있더라. 그 다음, 자신감 있더라. 지혜가 있더라. 직무에 대한 지식도 아주 풍부하더라. 그 다음, 대체로 외향적이더라. 자,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는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 나오더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런 형태에 대해서 에이, 그거 아닙니다 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사실은 리더가 사람이 그 리더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죠? 이제 그런 리더들의 특성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1950년대에 들어오면은요, 이 리더십 연구해 놓 연구가, 자, 높은 성과를 낸 리더들에 대해서 또 연구를 계속 했어요. 근데 이때는 성공한 리더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성과를 낸 그런 경영자가 있잖아. 성공한 리더. 자, 이 사람들이 행동했는 어떤 행동으로 그렇게 성공을 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 봤다. 그 얘기입니다. 연구해 보니까 그 행동으로 이렇게 좀 구분될 수 있는 뭔가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 내용이, 자, 아이오아 대학에서 주로 연구했는 결과가, 자, 크게 이렇게, 르웨니란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연구했어요. 그 리더가 이런 유형들이 있더라, 이얘기예요 첫째, 독재적 리더가 있더라 민주적 리더가 있고요 자유방임적 리더가 있더라 쉽게 얘기하면 이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 안 가는 거 없습니다 자, 독재 스타일 리더는 작업 방법을 정확히 지시하고 의사결정은 거의 자기 자기 혼자에서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말안 들어. 자기 독재 스타일입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리더가 있고, 그다음 민주적 스타일은 이제 부하들을 끌어들이고 권한을 위양해서 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스타일의 리더가 있더라. 민주적 스타일입니다. 그다음 자유방임적 스타일 리더도 있더라. 집단에 막 자유를 줘가지고 의사결정도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직무를 감당해서 하세요. 거의 뭐좀 내팽개치다시피 이거는 꼭 내팽개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리더도 있더라.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때요? 자, 이세 가지 스타일 리더 리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리더가 좋은 경영 성과를 내는지 이것까지 이제 연구가 되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들 좋기는 자, 이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뭐가 좋아요? 당연히 뭐 민주적 스타일이나 아니면 자유방임적 이거 좋아하겠지 그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독재 스타일 리더가 아주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있을 거야. 상황에 따라 가지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리더십도 발휘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좋은 게다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상황에 그 어떤 스타일이 어떤 데 좋은 경영 성과를 내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 볼 수밖에 없으니잖아. 그렇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어, 이거 과제다라고 한번 생각하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다음 또 오하이오 주립대 학에서도 이제 연구를 합니다. 자, 연구를 하는데, 이, 크게 두 가지, 이렇게. 자, 구조주도형, 인간 배려형. 인간 배려형, 구조주도형. 구조주도형이라고 그러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직무 어떤 성과 위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간 배려형, 그냥, 인간의 사람이 친화력이랄까? 어? 자, 직무, 일, 성과를 내는 쪽이 우선이냐? 아니면 사람과의 어떤 유대관계, 뭐, 이런 것들이 우선이냐? 자, 여기에 따라가지고 크게 이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 2, 3, 4이 유형을 나눴어요. 크게 나눠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런 형태로 연구를 했다. 자,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도. 자, 그 다음 또 연구된 게 미시간 대학에서 또 연구를 합니다. 자, 미시간 대학에서 연구는, 자, 이 리커트라는 리커트 척도 들어보셨죠? 리커트 척도? 못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뭐, 뭐, 설문조사할 때, 뭐 가장 좋아한다. 좋아한다. 보통이다. 싫어한다. 아주 싫어한다. 이런 그이 3점이나 5점 뭐 7점이 척도가 있잖아. 그거야. 그걸 리커트 척도라고 그래요. 자, 미시간 대학에서 이 리커트를 중심으로 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때 자, 두 가지 스타일의 리더십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첫째, 과업적 측면을 중요시한 생산 중심, 그러니까 업무 성과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생산 중심. 그다음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종업원 요구를 들어주는 종업원 중심형. 앞쪽에서 설명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이거 두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자 미시간 대학에서 연구를 했다. 자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 첫 번째가 착취적 권위형 이, 이 얘기는 이 매우 독재적 스타일 어? 리더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온정적 권위형 리더가 또 존재한다. 그 다음, 협의형 리더도 존재한다. 그 다음에 참여 집단형 리더들도 존재한다. 자, 이런 형태로 리더를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연구한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리커터의 연구 결과에 보면은, 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했습니다. 참여 집단형 방법을 그들의 직무 수행에 적용하는 관리자들이 가장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 나타나더라. 그래서 자이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더라 이런 연구를 해본 결과 자 리커트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이 얘기고요. 그다음 네 번째. 브레이크하고 뮤턴이라는 이 학자 주장은 이제 경영격자 이론으로 주장을 합니다. 자 경영격자 이론에 격자가 자 생산 중심, 생산에 대한 다시 말했어 과업 성취, 그다음 인간 인간에 대한 관심, 인간 관계 개선. 앞쪽과 거의 대동소위합니다.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겁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리더십을 다섯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앞쪽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이 주도한 뭐 구조주도형, 인간배려형 모형을 좀더 구체화했다고 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경영격자이론 표로 나타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가로축, 가로축이, 자, 이게 과업 중심, 일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일 중심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일 중심이 관심이 높고, 자, 새로, 새로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이 약한 쪽에서 강한 쪽으로. 그래서, 자, 팀, 팀형은 이렇게, 구구가 팀형이고 침묵형은 1구 앞에 앞에 있는 것이 가로축, 과업중심, 그러니까 과업이 낮고 뒤쪽에는 인간중심입니다. 그러니까 1구다는 얘기는 이런 크게 신경 안 쓰고 사람 간의 침묵도 모형 리더다는 얘기입니다. 일구가. 그다. 91원 91원 과업 중심입니다. 사람에 대한 과업 91 과업 중심형. 그다음 저 위쪽에 99 이거는 팀형. 이렇게 이런 걸 붙였고요. 5 5는 중도형. 그다음 11원 무기력형입니다 그러니까 일도 신경 안 써. 사람 관심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 좋기는 어느 스타일의 리더가 좋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리더가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이론이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리더십의 상황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만능의 어떤 리더십은, 만능 키와 같은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형태의 리더십이 좀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항상 생각을 하자. 그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도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당연하겠지, 그죠? 당연합니다. 자, 이, 이런 이제 형태인데, 자,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이루어졌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리더십이 적용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좋겠어요 그 3.15 부정선거 일어나고 뭐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뭐, 등등의 이런 우리나라 정치 변화가 오면서 정치, 정치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 이런 거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어려운 상황에, 아주 극한 상황입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1950년 전쟁이 났잖아.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독재 스타일의 어떤 리더가 나타나고 나서 결국에는 밑바탕이 다자지고 그 바탕 위에서 지금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가 그래도 꽃을 피우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지면 요 모든 게 다릅니다 만능 키와 같은 경영 이론도 없고 리더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되, 자 리더십 유형을 분류했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이 리더십을 분류 표가요. 자 피들러라는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리더십 유형을 크게 이렇게 과업 지향적인 유형과 인간관계지향적 유형으로 피들러가 구분을 했어요 구분하고 나서 리더 유형을 알아내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자, 거기에 자, LPC 그러니까 Least Prepared Cowork 약자입니다 자이 척도를 개발을 했는데 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떻게 척도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냐 내가 설명을 할게요 앞에 한번 보세요 자 LPC 척도 척도는 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경영자입니다 리더입니다 자 리더 내 자신에게 자신에게 나와 함께 일하기를 싫어하는 동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LPC 척도는 자신의 동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관계 지향적 리더십이라고, 리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점수가 낮으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과업지향적 리더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은 이런 표가 있습니다. 자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합시다.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 하면 은 자신이 일한 경험을 돌이켜 보세요. 자그 중에서 함께 일하기 어려웠던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때 그냥 감정적으로 싫었던 사람 아니고요. 감정적으로 싫었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함께 일을 해요. 자, 이 함께 일을 했을 때 그냥 그 일하기 어렵게 한 사람을 이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떠올려 보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제 좌우 양쪽 질문을 읽고서 점수를 매길 거예요. 자, 함께 일하기 참 어려웠던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다면은 뭐 8점, 7점, 6점 이렇게 점수를 주고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나에게 좌절을 준 사람이었다면은 1점, 2점 이렇게 낮은 점수를 줍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체크를 쭉 하세요. 해서 나중에 합계를 합니다. 자 합계를 해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지금 한번 판단을 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 보세요.